<웃음> 밑트로 하나 가져가야겠다 <웃음> 아이야이야이야. 그래 너. 어, 배원 아, 냄새가 나는데? 무슨 이 냄새? 가 나는데? 뉴스를 안 보니까 10km까지 갔네 챙는데 응. 아니 저 수학의 정석을 언제 챙겼어? 어 저거 챙겨야지